아 갑자기 다 왔다 진짜 아! 진짜. 아! 아! 아! 아! 월터 월터 같은 거를 시키고 나한번 가야 돼! 하... 요즘 애들이 다좀 불성실해졌어요 이런 게임을 하고 이렇게 애들이 이제 불성실해서 이 불시에 뭐 하는지 좀 점검을 해야 합니다 예. 애들이 요즘은 와서 연습 작업 이런 걸잘안 해요 봐요! 이것도 지금 딴거 보고 있잖아 뭐하는 안녕하세요. 아니 회사에 왔음 노래를 연습하고 뭐 이렇게 해야지 맨날 이렇게 영상 보고 뭐 하는 거예요? 아 제가 요즘에 웃음에 대한 부담감이 좀 크거든요. <웃음> <웃음> 이 네, 예능으로 전문 예능꾼이군요. 네, 네 전문 예능꾼으로, 네또 유튜브에서는 또 예능으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아, 공부라고 했었습니다. 사실 공부죠. 네. 보시죠. 네, 우리 자랑점 국민 MC를 통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웃음> 근데 지금 보니까 이게 또 양세찬 게임이라고 아세요 혹시? 미래? 알죠 알죠 우리 네네. 양세찬 게임 어떻게 한번 우리 하자고 <웃음> <갑자기>. 아니 <웃음> 진짜 아니 이제 이제는 네. 뭔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웃기는 게 쉽지 않다. 아, 이런 이제. 게임이라도 좀 해봐야 되, 되지 않을까? 헤이, 우리가 이제 오마카세로 웃기고 이런 건 이제 힘들다. <웃음> 그죠 그죠 그죠. 네. 오늘은 약간 양세찬 게임. 네. 또 같은 양실지 않습니까? 무슨 상관이에요? <웃음> 그냥뭐 그렇다고요? 네. 그러면 뭐 애들 뭐 하러 하러 가자고 하지 뭐. 아, 어, 좋아. 양세찬 양세찬 라이트 형제. 어때지침다 모여 있습니다. <웃음> 우리 저희 깊은 이야기라고 네. 저희 상임대 네.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네. 또 벌써 왜 이렇게 공개해요? 뭐. <웃음> 오늘 목요일인데. 아맞다 목요일 <웃음> 목요일은 자개구나. 목요일은 정훈이에요. 네. 아, 금요일. 어. 음. 아 내일 사귀네 음. 우리. 어. <웃음> 아니 뭐 오늘 다들 컨디션 어때요 다들? 좋아요. 지금 기분 너무 좋아요. 기분 너무 좋아요? 기분, 좋아요? 네. 기분, 기분 네. 너무 좋아요? 네. 기분 좋아요? 안좋좀안 좋아요. 기분 어때? 난 뭐야 빙고 첫 번째 빙고다. <웃음> <웃음> 아니뭔 소리에요? 괜찮 저 젠지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게임을 한게 갖고 왔거든요. 뭐야? 지금 당신들의 텐션이 너무 좋기 때문에 저와 같은 양시죠 세계를 수많은 형제들 중 하나입니다. 최초의 로비인기를 만들었던 라이트 형제. 라이트 형제도 양씨예요? 아니요. 이동 이동 쟤가. 이분도 분도 아니야. 양 라이트 씨, 양 어, 말. 어, 어, 맞죠. 라이트 그냥. 형제가 있고 또 요즘에 또 유로라는 축구 대회라고 있어요. 거기서 벨기에 팀의 그 유명한 형제들 있죠. 에당 아자르와 토르강 아자르 그리고 우리나라의 아 대표 코미디언이 있습니다. 양세찬, 양지영. 어그아 같은 양씨예요? 네 같은 양신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양세찬 게임을 저희가 지금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그 <웃음> 벌써 관심 없잖아. 레기. 네. 아, 너무 안 했어 나 지금. 레기에요. 레기하면 관심 있대. <웃음> 어. 유진님이또 레기를 좋아하니까요. 레기를 걸고 양세찬 게임을 한번 해보죠. 네. 양세찬 게임 뭐죠? 양세찬 게임이 응. 이제 룰이 나갈 거예요. <웃음> 와 자각으로? <웃음> 아아! 스페어! 리플의 기술들이야 아 다르다 자, 그래서 하면서 배워보죠 오케이 네. 좋아요 아니 영화 애니 다 포함 어쨌든 극중 인물 그리고 극중 인물은 정확한 이름이 있어야 해요 자 그러면은 현실 인물이 아닌 극중 드라마 애니 모든 캐릭터 다 포함해서 응. 인물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유명한 거 응. 우리가 다 알았다 우리가 거. 동의를 이렇게 자, 하는 위인 이런 것도 돼요 사망하신 분들 알아요 이거 다들 알죠? 아, 알죠. 어어어어어 야, 어 야, 솔직히 이건 모르 쓰고. 아, 진짜 이건 진짜 유명한 유명한. 야, 유명한 야 이제 알아. 그만해, 그만해. 아니, 나 모를 것 같은데. 그건, 그건 선배님이제겁또 <웃음> 돌아 돌요요즘준노면뭐 뭐 쉽다. <웃음> 너무 쉽다. 그때 한국에 50분 알 거야. 좋은데? <웃음> <쉬운데? 웃음> 자, 이제 빙고요 아, 보인다. <웃음> 뭐야, 저는 그냥 무슨 소리야? 기습니다 소리 소리 소리 <웃음> <웃음> 그거 하려고? <웃음> 야, 너무 쉬운 거 아니야? 내가 설명을 할수 있어야 되는 건지? 아, 아니, 아니, 아니. 우리가 해도 돼. 아, 아 이건 쉬워? 응, 음, 오케이. 좋아, 좋아. 자, 자, 이제 비중, 중뭐 주유. 할까? 주, 주, 주. 뭐 뭐? 뭐 아, 그거 어. 너무 좋아요. 아 그러면 거기 어어, 어, 자 어, 어, 어, 어, 어, 어, 아 저거가 제일 어려울 것같아아왜 아, 나한테 어려운거 지아 쉬워 쉬워 진짜, 아, 진짜 쉬워, 쉬워 야 쉬워. 한국인 사람 사뿐한 명은 알아 진짜 어. 다 알아 다 알아 내가 알아? 아, 너도 알아 유승이 뭐하지? <웃음> 그러 이거 어때? 어 그래 어, 오히려 어, 이거 어나 어, 그래, 그래, 그래. 어. 쉬운거 해줘 얘들아 다 제발. 줄까? 음, 졸라 그래요 <웃음> 진짜, 오케이. 오케이. 진짜 마트는 엄청 어려운거 야돼아 어. 근데 요가랑 저라고 잘 안봐 이거 모를 수가 없죠 난 좋아 아 어. 어. 오케이 오케이 okay. okay. okay. 자 야. 야, 드디어 해봅시다 <웃음> 조금 먼저 저먼저한명집어서요 아니면 그냥 집어서집어서자 빙고요 어이 사람 남자인가요? 어 남자죠 남자예요 남자예요 남자, 남자예요. 남자. 남자. 맞아, 맞아. 여자..여자입니까? 음. 애매한데 성별이 존재는 하는데둘다 있어요 아 오케이 와 진짜 어. 많이 아, 진짜 많다나한 아, 아, 맞췄어 이거? <웃음> 어. 정답 핑핑이 오 저기 와야 아니에요 좋은 접근이요 좋은 접근이요. 여예요? 아. 남자예요? 이거 넘 남자인 것 같아요. 맞죠? 그쵸그 그 이제 그 뭐중에서제잘 그뭐그 모... 중에서 네. 모르겠어요. 보인 어, 느낌에는 나도, 나도 확실하게 맞아요. 그렇게 나온 건 아닌데. 맞아요. 맞아요. 연, 연, 그 그중에 연인역이 나와요. 아, 오케이 오케이. 아니, 맞네요. 맞네요. 맞네요. 남자예요. 남자, 남자. 네. 네. 이 친구는 영화 속 캐릭터입니까? 네. 낭자급 씨. 이 캐릭터는 인간인가요? 아, 아 근데 아, 나는 이거 몰라. 나는 이거 몰라. 도와줘요. 아니에요. 아니아 아니야. 아니야. 네. 오케이. 저 감았습니다. <웃음> 감았어요? 네. 정답 말해도 돼요. 바로 아, 네. 오, 정답 티모 에이... 아니 아, 막... 아니야. 비슷한 거야? <웃음> 네, 그러니까. 아니, 아니. 자저 잠깐만요. 저번에는 이거 했을 때 틀리면 은 뿅망치 맞지 않았어요. 아 맞네. 정답 말해? 얘기했는데 틀리면 뭐 있어야 되지. 아 그래? 그럼 여기다 망치로 줄까? 이거 이걸로 하면 안 돼. 그냥 이거 그냥 머리 망가지잖아. 아 그래 그래 않았네. 이걸로 하자 이거 오케이, 오른쪽 와. 사람이 때리기 어때? 재밌? 그래? 주저거 응. 때려 그래? 아 다음부터 다음부터 아, 다음부터 다음. 다음. 일부러 <웃음> 오른쪽으로 했지 나한테 안나와서 나한테 안나와서 나한테 안나와서 아 좋아요! 빨리 쫌! 빨리 쫌! 아, <좋아요>. <웃음> 아, <웃음> 아 <좋았다>. 알았다! 알았다! 알다 <웃음> 주주야 응. 이 사람이 영화 속에 나와? 미안 나는 그 사람 몰라 맞맞아 맞아, 아, 맞아. 마, 맞아요 맞 어, 저기 가면 저 할게요 애니메이션 게이터인가요? 빙고씨?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건 애니메이션 캐릭터아니다아 어, 그죠 그죠 그죠 죠 그죠 그 음. 네, 정확합니다 정확합니다 정훈아 이거 어. 애니메이션 캐릭터야? 어 애니메이션 캐릭터 엄청 엄청 유명해 유명해 아, 정훈아 이거는 어. 애니메이션이야 일반 영화야? 아 일반 영화 일반 영화 맞죠? 응? 이 사람의 약간 그 스타일이 어때요? 정장 스타일이야. 정장 스타일. 아 어, 맞지 맞지. 여기 어, 흰척좀 큰데? 와 이거, 그러니까, 좀, 이거 오, 좀 큰데? 날코로다 음. 이것은 오스리버? 스타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입기 해요 근데 어. 한 개만 입어요. 아, 정답 맞지 맞지. 어 뭐요? 먼지밥. 오오 얘기하네. 아태씨 나이가 어떻게 돼요? 지금 재작년도로 따지면 일단 50살 넘었어요. 아. 오 그런 거 같아요. 염소로 됐어요. 50, 50살이 넘었어요? 근데 연인이 있어요? <웃음>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런 그런 거예요.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이 캐릭터가 캐릭터상의 나이가 저보다 어린아이로 보이나요? 아니요! 나이 많아요 오~~ 아, 제 캐릭터는 게임에 나오나요? 양재쿱씨 네! 네 게임에 나온다? 게임에 나옵니다 게임에 자이 사람은 어떤 능력이 있나요? 출한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아... 오케이. 자, 정답! 맨인 블랙? 뱅 에이... 시죠 조주, 아. 이 캐릭터는 말을할줄 아나요? 말은 못해요 말은 어. 못합니다 말은 소리 정도는 낼수 있는 어, 거요 아, 아, 엄청 좋은 어, 셋이에요 정은씨 네. 일본 애니에요아 네. 일본 애니 아니고요 일본. 네. <웃음> 와 이거 조렇게지 <웃음> 않을까?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미안 미안 저 힌트 많이 주자 모르겠다고 아 오케이 오케이 그거지 네네 우리나라 영화에요? 우리나라는 아니죠? 아 그죠 그죠 우리나라는 그쵸? 아니에요 오케이 힌트 또 드릴까요? 네 영국이에요 와 아, 야, 너 아, 크다 아, 아, 극중 배경이 영국이에요 마태 씨, 네. 제 캐릭터는 리그 오브 레전드에 나오나요? 네, 1 5 0도 있어요, 아, 오케이. 1 5 0도 후에 맞추겠습니다 네, <웃음> 넘어갈게요 자, 이 사람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잘 몰라요 몰라? 정확히 할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는데 대충 말씀드리자면 네. 서양 사람이에요 백인이에요 백인! 이거 지금 몇 년대를 배경하고 있나요? 몇 년대요? 만들어진 시기가 언젠가요? 이거 어. 만들어진 시기는 2000년대 극 초반이죠? 아유리 있다 유리 있다 와 이건 매서웠네 아, 이제 알았네 뭔가를 잡았네 아맞췄봤야 <웃음> 이거 그, 맞대 꼴찌 가게 그럼 어, 어. 아 이거 지금 어떻게 맞춰? 아! 오! 정답 나와봐 아니오아 <웃음> 비슷한데? 아시츄 이 분이 영화관에서 볼수 있어? 주로 영화관에서 보진 않아 주저 해 봐요 이 영화는 언제 나왔어요? 2000년대에 나왔어요 아 그죠 거의 주름 잡았죠 2000년대 초인지 후반인지 이런 거라도 주시면 안 될까요? 초중후반 다 나왔어요 다 나왔죠 다 나온 거죠 모를 수가 없는 영화 네. 너무 유명합니다 너무 해다 저희와 같이 자랐죠? 네자 네, 네, 네. 유진아 이 사람이 나오는 영화의 장르가 뭐야? 내가 말할 때 액션 음. 아 그런 네 진짜 유아는 아니고 액션이요? 유아는보다 액션? 액션이 좀더강렬아 맞아 맞아 맞아. 아저 너무, 진짜 너무. 아, 나 진짜 무서워. 이런 거 대화를 깨질 것 같아. 더 어, 빨리 맞추고 싶다. 나도. 이거 보고 있으면은 어. 정말 쉽거든요. 나도. 다 들어갔어. 나도. 나도. 아내거 아, 아, 모르겠어. 모르겠어. <웃음> 아 죽을 것같아 지금. 첫 <웃음> 번에 나온 에? 만화 뭐냐고. <웃음> 아니 뭐냐고 야 너는 너는 진짜, 진짜 맞출만해 지금 아니 그럼 뭘 어떻게 맞춰요 이거를 민거 <웃음> 아. 질문할게 한국에 어, 어느 나라에서 나왔어요 한국에서 나왔습니다 한국이죠? 한국에서 한국에서 아. 아 느낌 온다 느낌 왔다. 느낌, 왔다, 왔다, 느낌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눈, 눈이 소름 어? 소름해진다 왔다 오 타요 와 타요 아. 타요도 유의미했다아 맞네 아, 어, 정답 보르로 오 let's 아. <웃음> 맞네 버러라있네 어, 아, 는데 뭐, <웃음> 정답. 정답, 정답. 정답. 아, 정말 정말 좋죠. 아, 좋죠? 정답. 미니언즈. 아, 그만해. 아. 이 친구의 장르는 무엇인가요? 아. 음. 어. 판타지, 어, 판타지. 판타지. 네, 판타지. 거의 다 왔어요 주 진짜 거의 다온거 어, 진짜 왔어 너 마테 씨, 이 캐릭터는 동물계열인가요? 아니요. 아, 오케이, 정답, 호호, 아우렐리오 솔. <웃음> 오, 야, 이제 주먹을 쳤어요. 김구형한테 <웃음> 물어볼게요, 김구 아. 형. 이 사람이 액션을 할때 어. 어떤 뭐, 무술을 쓰나요? 어, 굳이 따지면 사람들이 많이 알, 알기로는 뭐 시스템아 그런류. 뭐 <웃음> 어, 맞아, 맞아. 어, 그런, 그런 룰지? 룰지? 알것 같지? 정답. 아저씨 원빈? 저게 <웃음> 어, 서양, 서양이라고요. <웃음> <웃음> 아, 지금 뭔가 나 혼자 다다 다... 남고마냥. 아 진짜. 남자? 이 캐릭터 색깔이 들어가 있지. 색깔 유리하다, 유리하다, 유리하다, 유리하다. 살구색, 이제 살구색. <웃음> 아오오오오아안 모르겠어요. 와 엄청이요. 뭐 맞을 것같아 맞을 것 같아, 진짜 아, 맞을 것 같아. 어. 같아. 네, 주주님 사람이에요? 아니요. 자 빙고 어. 동물인가요? 오네 동물입니다. 와 거의 다 왔다 형, 진짜 거의 다 왔다 형. 아이거 진짜 못 맞히었을 없는. 데기가 저쪽 힌트들을 잘잘 <웃음> 조합해 봐요. 조합하고 있는 중 지금? 정답은? 뭐야 <웃음> 모르겠어 <웃음> <웃음> 아 이거 아 이거 이런 거 <웃음> 처음이네 진짜 <웃음> 와육상이야 이제 귀여 <웃음> <웃음> 귀여 <웃음> 이 영화의 시즌은 몇 개가 있나요? 좀 많아요 이번 7구작에 추가 애보전 나왔어요 그죠 그죠 그죠 그다음 최근 나왔어요 도전해봐 도전해봐 아 머리속에 떠는게 아, 아도 없어. 야, 이거를 이걸... 아난 영화를 잘 몰라. 근데 이건 모를 수가 없어. 맞아. 안본 사람은 있어도 알아. 맞아. 어, 그지그지 어, 어, 상징적이지. 어. 상징적이야. 어떤 동물이에요? 어? 떤동물이 이렇게 아. 이거 물어봐도 돼요? 아이거이 어, 어, 말해도요? 돼지라고요? 어. 아니, 돼지 캐릭터가 있어. 있어요. <웃음> 이게 아짜도모른다니까 어, 한번 꼬이면. 한두 에돼지라고오리저 돼지라고. 앞에 있는 그 금돈 돼지 돼지고 있는 거 몰라요. 거기 어? 이번 되지. 와! 와! 와 와! 아! 아! 이번 되지. 아, 이번 지 아! 근데 우리가 한말다 맞아요. 맞지? 저 질문할게요. 고양이요 고양이, 고양이. 정답! 정답. 4 0분 동안 4 0분 동안 이러고 있어. 안 빡치냐? 야안 빡치냐고. 나답아 진짜 너무 무다이 캐릭터 몇 글자야? 두 글자. 두 글자에 <웃음> 보라색의 인간이 아닌 캐릭터가 있다고? 이 사람이 나온 영화가 아, 시리즈물인가요? 어 맞아. 세개 나왔어. 세 개? 어. 그러네 그러네. 나 정확히 네. 원두 쓰리야. 네, 이첫 번째 글자를 음. 조성? 비이야 음. 저 질문할게요. 어, 어. 이 챔피언은 가요? 어디 라인으로 많이 가요? 전부 다 가요. 게임갈까요 게임, 게임, 게임, 갈까요? 룰루. 와! 와! <웃음> 이 사람 머리 스타일 어때? 장발이. 아 어뜩이 나왔다 진짜. 아 진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맞네! 아, 아 진짜 너무 쉽네! 아 자. 짜 너무 맞네그너무 맞히면, 맞아 맞아! 오, 맞아. 나 맞아. 얘가 말하기 전에 알았는데 얘가 시작해서 얘기 못 했는데. 말할 정도라고 말하지? 근데 이렇게 들고 있었는데 계속 아무도 안 봐줬어. 당당한 숫자에 잘 주자면 강하게 돼야지 네. 보드번 알았었는데? 보드번부 어, 알긴 알지. 에리포터인지 몰라. 맞추네. 아, 그냥 비 ㅂ이라고 해서 유추했어. 나 몰라. 네. 짜 예스! 주주는 차를 갖고 있다! <웃음> 개꿀개꿀아 <웃음> 근데 이거 재밌다 아, 배달 안 돼요? 피가 안 돼요? 그냥 제가 좀 낼게요 진짜 가기 싫어요 근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거, 진짜 거의 다 쉬웠어요 아 근데 음. 영화라는 거에서 제가 너무 불리했던 것 같아요 난 진짜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이분 대신이죠? 이분 대신이죠? 제일 빨리 빠졌죠. 오, 어. 배즈라고 해서 배지 캐치터 어. 내가 아주 존나 떨어졌죠. 와, 그리고 그지. 질문이 너무 매서웠어, 주 어, 맞아, 맞아, 맞아. 아, 나는 여기까지 이 캐치, 이, 이 걸로 모레 간게 마음 죽지스러워. 노래인데 <웃음> 늦게 맞췄다? 죽어야 돼, 나. <웃음> 심지어 보이포지션 어. 어. 아, 근 심지어 지가 자주 해. 어. 아, 진짜? 어. 어. 내가 말. 진짜 많이 한 챔피언이야. 많이 해. 고 어, 미드 탑 전열 다들. 맞아. 내가 아는 챔피언이야. 폐... 지... 폐... 나 많은 거 별로 없잖아 이게 원딜로 빼고는 대회에서 실제로 다 나왔어요 오빠가 나한테 슬잖아 정글, 어, 정글도 되고 심어 요즘, 요즘 되고. 1테어예요 어, 아, 지금 미더미 많이 가잖아 심지어 최근에 페이커가 미더로 했그니까 뭔가 뭔가 공허하다 맞아 맞추고 하니까 진짜 허벅이 기여야겠죠? 맞아 맞아 진짜 아 진짜 오즈마제시 참은 거같아 진짜 어. 그, 오즈마제또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이으으으으으으으으으 자 정답 말하기 전에 그 여태까지 모두 했던 이야기들이 맞아 맞아 맞아 아니나 이런 캐릭터가 웃을 줄 알았는데 생각해보면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아 제일 좋다 자 내일 그러면 저희 강남에서 보자? 지금 너무 속상해 지금 속상해 지금 나는 나 진짜 울고 싶어 진짜 울것 같아 난 너네가 설명해준 걸로 듣고도 그게 볼트무트라는게 지금 하나도 며치가 안돼 웃는데 지금 진서러어나 영화 모른다고 했 영화하고 근데 이게 정확히 아, okay. 영화가 아니긴 해 아, okay. 정확히 책이야 책이긴 한수 있는데 진짜 웃겨 아, 휴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휴지 휴지 휴지가 커나 휴지. 아. 오늘 진짜 피곤한데 내 강산도 아, 가야돼 아, 뭐. 아. <웃음> 나 학기사 불러옵다 그래 네, 기사해 학기사 여기서 해줄 사람이 누가 있어 제꿈 제꿈 제꿈 제꿈이가 저기 송도에서 어떡해요아 이제 강남 가깝긴 해 아, 메이플 뭐냐고. <웃음> 어, 아찔하네. 양세찬 게임. 네. 아 운다. 게임에 이게 좀 진심이 담긴 거 같아요, 아, 네. 기까지나 어? 나, 나 모르겠어. <웃음> <웃음> 안녕. 자 여러분, 어, 게임에 진심이면 울수 있습니다. 울수 있습니다. 네. 네, 저도. 그러다가 많이 울었거든요. 그쵸, 그쵸. 난, 근데 난 초등학교 때 쪽지 시험 하잖아. 음. 한개틀한틀었어 음, 진짜? 음. 지식이 저주. 저런 시기가 있어요 한 번씩. 그렇그렇 음. 귀엽네요 네, 그리고 주연이가 성부욕이 엄나가맞아 맞아 아, 맞아, 맞아. 나가고주변아 아, 주연, 주연아 주연아 주연 우리가... 미안해 아, 사실 나하진 않거든 <웃음> 아니, 아니 주연아 나는 좀 마음이 아프거든 마음 아파 근데. 근데 대신 강남 가줄 생각은 없어 <웃음> <웃음> 아하하하아하 <아니>, 시기머치 <진짜. 웃음> 주연이 성격 정말 이해해요 성부 강한건 이해하는데 네네. 성부에 따라야죠 그죠? 그죠? 결과는 결과에 그 결국 이게 막 자기도 볼드모터라걸 맞췄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다는 것에. 음. 어쩔 수 없죠. 내가 아예 유명하지 않은 캐릭터였으면은, 내가 음. 미안했을 해 거야. 아, 조닉 같은 걸 주연한테 했다? 그럼 나는 어. 미안했을 거야. 아, 네.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미안한 건잘 모르겠고요. 주연아, 뭐 닦아줄게. 네, 주연하고닦아줄 저는 좀, 조금, 조금 미안한데, 흑 짱민 오타 했어요. <웃음> 내가 적은 거 아니야, 뭐 적었어. 내가. 가도 <웃음> 말이야 아, 너 가져왔나? 아, 너가 야, 아 그래? 저분 사람 빨리 지금... 빙고야, 빙고! 아, 빙고야! 여기 무릎 꿇고 있을까요? 어? 빨리 돌딸 작아로 가세요. 어? 빨리 지나 아, 아, 아, 빨리 작아해. <웃음> 빨리 빨리. 아, 아, 빨리 작아해. 저... 빨리 풀어야 돼. 빨리. 어. 미안합니다. 미안한가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양사차신 게임을 했잖아요. 주현이가 울기도 하고 아주 멋진 모습을 보여줬어요. 너무 귀엽더라고요. 네, 주연이 덕분에 살라, 살았죠, 맞과 살아왔어요. 맞아요. 그래서 주연이가 도저히 시간이 안된대요 응, 네. 그래서 우리 네명 중에 한 명이 그냥 가위바위보 해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가위바위보? 네, 진 사람이. 오케이. 그냥 가위바위보 단판? 네, 진 사람이 주연이 대신 가져는 대신에 아, 소원을 한게주이한테 아, 받으면 아, 됩니다. 아, 어 합당하죠, 주연 씨? 음. 네, 뭐 시간이 안 된다시니까 다른 걸로 배, 배상을 해야겠죠. 아, 네. 네, 너무... 제거도망치는데요제거 시킬까요? 잠깐만, 아, 잠깐만. 저... <웃음> <웃음> 그래서 아주 그냥 <웃음> 가위바위보시다 가위 아. 단판. 단판. 안내면 두시 강남. 안내면 진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가위 보. 보. 가위 가위 보. 보. 가위. <웃음> 와. 와. 썬피디님과 마테 조합. 이거 귀하다. 소원 <웃음> 내가 이건 한키피어 넣을게. 아 그래? 나이 컨텐츠로 <웃음> 승화시켜야겠어 오케이. 아. 그멀 시킬지 기대해. 오케이. 기대해. 자, 뭐 열심히 드세요. 아이 네. 네. 맛있죠? 아형 너무 추워요 최고 맛통 최고